오늘의 게임은 구주! 오늘 사실 라미가 이사하는 날이라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여섯 명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뭐랄까요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군지는 금방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팀을 찾아라 경찰가도 누... 이거는 다 있었는데 뭐야 피가 고파요 이런 거는 지금 추가된 것 같다? 피가 고파요? 어? 좀비 모드인가? 약간 그거 뱀파이어 감염 모드 오!!! 오 재밌겠다 해보자 그니까 러 요런것도 해보고 상대 팀을 찾아라도 한번 해볼게요 나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럼 상대 팀을 먼저 할까요? 응 음, 상대 팀 찾아라부터 한번 해볼게요 3대3 구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 근데 미국 가기 전에 아바타 보고 가고 싶었는데 미국 가서 봐요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말을 하면서 봐요 막 리액션 다 하면서 보잖아 네, 리액션을 다 하면서 봅니다 짜증나 죽어요 진짜로 감동 깊은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다 같이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본다고 근데 개빡이. 뭐 그런 감탄사 같은 리액션만 하면 정말 다행인 정도로 막 서로 말도 해요 막자 그러면은 케빈 씨엔 비솔 연비 한편 2D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팀을 찾아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렛츠기릿? 이게 뭐야? 이거 뭐 인질처럼 잡혀있는 무언가 있는 건가 이거? 그냥 상대를 다 잡으란 거 같은데? <웃음> 이거... 같은 캐릭터가 같은 팀인가? 아이씨! 수도 있네. <웃음> 아니 나 이러면 완전 처치야 이러면? 아 이거 잡힌 거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편이 또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편이 누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름이 위에 떠. 어... 아니 우리 편 아무리 봐도 없는데? <웃음> 야왜 그냥 가? 너 우리 편인데 왜 그냥 가? <웃음> 아 역시 하이스음. 컷! 아! 컷. 잘했어. 한명 남았지? 한명 누구지? 야, 가까이 오네. 다죽여 야, 지키지 마. 기방하지 마. 기방 아, 미운. 시현아, 우리 찢어지자. 어때? 차라리. 아, 그러자. 차라리 좀 찢어지자. 어, 차라리 좀 찢어지자. 아, 이거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광 여기 하얀 새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살린다. 오와 잘했다! 오와 나이스! 오와 우와우와 잘했다! 한편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간 거야? 이거 뭐 게임이 자기장이 있는데? 야왜 자기장이 다가오냐 이거? 뭐냐? 오 그러게 점점 좁아진다. 배그냐고오 미쳤어 지금 막. 아 이거 못 살리나 보다 지금. 아 시간이 아이고. 이렇게 되면 못 살리나 봐. 상대 알아보자. 상대 알아보자. 알아보자 알아보자. 살고 싶. Oh. 자기장 바깥에 사람들이 다 지금 쓰러지고 있어. 안돼. Uh. Uh. 아, 아. 어 뭐야? Uh. 왜? 아, <웃음> 살리고 있어. 아한명 살려보려다가. 야 이거 한편캐 a r 와우 나 캐릭터 렸다. <웃음> 와우 나 캐릭터 렸다. <웃음> 이거 한 판만 더 해보자. 나 아, 잠깐만. <웃음> 야, 도대체 뭐, 무슨, 무슨 일이로? <웃음> <일어? 웃음> 어, 용사한 명. 여기 여기 여기 비서님 여기, 여기 내 앞에 거기 그 할아버지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럴 줄 알고 아이템 먹어놨지. 이오 아이템 어떻게 먹었어? 아이템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개 있어요. 아안먹어지던데아 클릭해야 먹어짐. 아 <웃음> 미안.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살린다. <웃음> <웃음> 아우나나 뭐 맞네 이거. 나나나나다나 나. 오나 무슨 뒤. 으. 은근 나 거기. 야 이거는 그냥. <웃음> 야, 이, 야 이건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 <웃음> 야 이게 무슨 숨기야? 그냥 어 어딘지 알면 다 모여서 같이 싸우자는 거지 이게. 야 이런 식이면 이거는 팀전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아무래도 피가 고파하기 전에 다들 어디 있어. 한판 해야지. 야한번 가야지. 어, 어, 오리지널 어 오리지널 한번 가야돼 우리는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경고망동을 하시면 아이, 어떡하나 아 시작하자마자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좌클릭을 습관적으로 눌러가지고 쏴버렸네 아하 어디 지금? <웃음> 아 반대로 했네 <웃음> 야기야야야야야야야 여기와줘 빨리와줘 뭘와줘 주손이는데 러브샷이야 러브샷 러브샷이야? 벌써 두명이나 봤어 게개인전이야한팬데 시엔이야 지금 한팬데시엔이 어! 에이, 아이템 먹을랜는데 제발, 제발 제발 그만 빌어 노지이 <웃음> 자식이 깍두기처럼 생긴게 <웃음> 어이 깍두기처럼 생긴게 <웃음> 한팬나 우리 갈바이보로 정할까? 오케이 여기 딱써 어디갔어? 요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진짜 정말 의리도 없고 뭐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우리는 진짜 마피아들이다 야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 그냥 개판이야 그런 맞긴 해어 <웃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피가 고파야 한번 가보죠 이러면 우리 왜 이렇게 치졸하지 사람들이 다 <웃음>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6명 중에 한 명뿐이 없겠지? 오 뭐야 않나요? 이 심장박동 소리. 아, 흡혈기지. 내가 흡혈기라서 심장박동 소리가 있는 거구나. <웃음> <웃음> <웃음> 와, 미아 우리 다 흡혈기구나. 아 우리가 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아니면 그냥 NPC면 돼? 아 이거 그냥 살아남는 거구나 이래서 오래. 아, 뭔지 알겠다. 어. 아, 꿀 거? 아하. 어안 어, 어, 어. 돼. 피피피피아야 이거는 아 이거 뭐야?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너 아니야? 망했다. 안 돼. 안 돼. 피가 없네. 피가 뭐지? 아, 아. 어 일단! 당신은 알파감인가요?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무슨 게임인지 알았으니까 한번더 줘. 아하 한 남자 특한번더 주워. <웃음> 다들 신중하게 아무 말 없이. <웃음> 아! <웃음> 저기서 싸움판 <싸운> 벌어졌다. <웃음> 너 벌써 피가 없어. 근데 지금 아무도. 어, 누가 어, 이걸 먹었지? 아나왜 저게 안 되지? 이거. 아니야? 클릭 맞는데 맞다. 그 하얀색 테두리가 떴을 때 얼른 해야 돼. 너지! 한입안 <웃음> 돼. 뭐냐? 아! 제발 한 입만. 어. 어. <웃음> 야 이거 재밌다. 어, 사, 어? 사람을 잡아도 내 피가 차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뱀파이어끼이야 그럼 내 피는 어떻게 채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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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구나 그냥 앞에 <웃음> 쓰러졌구나 우와, 나도 피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와, 나도 피없어가지고 죽을뻔 했는데 와 이거 한 다음에 팀전 한 번만 더 하자 어딜 아이템을 먹어 싸가지 없게 <웃음> <웃음> 아 <웃음> 건방진 녀석 어디서 발길 즐기느냐 나도 한 입마 <웃음> 건방진 녀석 <웃음> <야! 웃음> <웃음> 나도 <웃음> 한 입마 수미가 빠매이데 타타타타타 <목소리> 다다다다어 죄송해요. 아다 <목소리> 아, 다 아, <목소리> 아, 죄송해요. 아니. 아, 근데. 근데. 아, 난 죽었어. 피가, 피가. <목소리> 아, 잠깐만. 에이, 너 아니야? 몰도 아, <목소리> 아니었어. 아, 죄도 아니었어. 아, 진짜. 또 사람 죽었어. 피. 아, 아. 어. 피! <웃음> 예! <어허>. <웃음> 상대 팀을 찾아라! 어디를 가시나? 아, 어, 이게 어떻게 지저 아, 아, 아. 속팀 캐빈님 한명 남은 거 같은데? 뭘? 아, 아, 아, 아, 아, 어디를 가늘바이? 아. 어, 빨리 빨리 차, 빨리 차! 빨리 차, 잘렸다, 빨리, 차. 아. 아. 빨리 다 차! 그렇지 그렇지, 형님, 아. 형 <웃음> 야 대박. 야 진짜 대박 우리겠다. 와 연비누나 간 보고 있는데 와. 야 연비야 나 연기 야. 어땠어? 연기.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연기 싹한 다음에 바로 낚시하고 탁 구하고 탁탁 처리. 와, 뭐야. 열. 야 캐리. 한편아. <웃음> <안패나? 웃음> 너무 그렇게 아이템에 눈이 먼 모습을 보이면 <웃음> 팀원이 골라질 수 있잖아 <웃음> 케빈님도 보셨구나 띠댕기는 한 명이 아, 어. <웃음> 어 어떻게 알아 나이스 아이템을 썼지 나는 아 누나 아이템 썼구나 아 누나 아이템 누나 아이템? 아이씨 아니야 영빈 <웃음> <병경이> 아니야 <웃음> 아니 이게 왜 <웃음> 하얀색이 제대로 안떠? 여기에요 어, 여기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 빨리, 타고 어. 해, <웃음> 빨리 타고 해 빨리 타고 해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어, 어 <웃음> 나이스 형님. 어있어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야니아야야니 아니, 아싹 아니, 아싹 아니, 아니, 아니, 야, 니 아니, 아야 연비 살린다 니 연비 <웃음> 야, 야, 아니, 야니아야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야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길 때까지 한다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한 연비, 케빈, 팀워크. 어, 좋은데요? 어, 괜찮은데? 아, 아 어디? 여기까지 자식. 따라 들어와. 이자씨, <웃음>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근데 나시엔이랑 내가 팀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팀이 지금 누가 쓰러진 거죠? 한편 투디 2D 중에? 투디가 쓰러진 거죠. 네, 그쪽에 우리 팀이네요. 오른쪽에 남은 우리 편 나오네. <웃음> 이게 맵이 커가지고 좀 곤란한데, 구하러 가는 게... 야, 어떡해? 야, 아까부터 보고 있었지? 아... 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어 <웃음> 어, 자기장 온다 안돼! 자기장 와! 어, 어. 음. 아,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이러다 오늘 하루 죽일 해야겠어 아니 저 텔레포트를 썼는데 양쪽 문이 다 잠긴 방으로 간 거야 음흠.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다 당했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막판 가시죠? 여기서 오케이. 이긴 자가 최종 승자라고나 할까요? 맞지. 드디어그 <웃음> 무빙 맞아? <웃음> 이거 아니야? 방금 나좀 두려웠어 솔직히. 이게 <웃음> 이거 진짜 이거 같았어. <웃음> 아직 둘 중에서 고민했는데. 뒤에 누구 뛴다. 저기 뛴다. 이놈아. 아 다행이다 이놈아. <웃음> 끝났구만. 벌써 끝이 났어 이 게임은. 양심적으로 기방은 하지 않을게요. 뛰는 사람이 많은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No.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승리자가 되었다. 쟤이한 아, 번도 못 이겼네. <웃음> 안 할래. <웃음> <웃음> 니연이랑 같은 팀 되니까 져구만. <progressing> <웃음> 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노바.